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새해에도 하나님을 아는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50여일 후면 대선이 있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누구에게 맡기실 건가요?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을 안할 수가 없죠.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사들이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목사들의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금권 선거 때문에 저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한번쯤은 질문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 메이저 교단인 통합 측과 합동 측에서 어떤 기준으로 목사를 선발하고 목사 한수를 주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양 교단의 총회 헌법을 정리한 결과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1, 7이서에서의 조건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양 교단의 기준이 더 타이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숫자에 주목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사인 경우는 합동 측은 만 29세 그리고 통합 측은 30세라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년이 통합 측은 70세이고 합동 측은 만 70세까지 인 것을 보면 40년을 목사직을 유지하는 거죠 은퇴를 해도 원로 목사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의 5년 보다 8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목사를 1년에 약 480명씩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4793명을 양산했다는 겁니다 통합측 목사만 따지면 21,050명이나 됩니다 두 번째는 표의 조건에 있는 그 판단 기준들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제1, 7이서에서는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참된 목회자 자리에 허상을 둘수 없다 주장을 하면서 목사 자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양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를 검증하는 이 기준이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고무줄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0세 목사와 4, 50대 이상의 목사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주변의 칭찬과 주변으로부터 받는 존경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깊이와 연륜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다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긴 인생이라는 그 시험을 거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향평준화된 목사들을 양산한 결과 교회가 분열하고 개교회의 화가 굳어지고 당회와 노회, 총회에서 금권선거를 하고 지역파벌을 형성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갈등하다 분열해서 나가서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도덕성이 마비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그러면서도 영적인권위만 내세우게 되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